아이 근데 마음에 드실까? 아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봐. 네, 니얼을 그려. 예쁘게 그려주세요. 그래. 예쁘게 그려주세요. 예쁘게 그려주세요. 네. <웃음> 배쓰고 있어. 자 너무 크게 괴물 같잖아와저 정신 차려야지. 아우. 다 아우 제가 엄청 어떤가요? 감사 t h a n k you.